모두들 털라입니다 11월 3일이 만화의 날이었잖아요. 그 앞서서 이제 만화의 날에는 항상 발표하는 것들이 있죠. 매년 11월 3일에 발표되죠. 네. 오늘의 우리 만화 다섯 작품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은 뭐 가장 권위있는 상이기도 하고요. 네, 한국에서. 그렇죠. 2022 오늘의 우리 만화 수상작으로는 다홍 작가님의 숲속의 담, <웃음> 해소금 작가님의 신의태궁 네. 청계영 작가님의 좋아하면 울리는, 네. 만화한 작가님의 집이 없어, 임용재 작가님의 위아도 좀비, 이렇게 뽑혔습니다. 매년 오늘의 우리만화 선정 작품을 볼 때마다 네. 적절하다. 음. 빠지는 작품이 없다. 어 본인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웃음> <웃음> 아 그랬나요? 아 그런 일이 또 있었구만. 아근이 이번 작품 얘기하는 겁니다. 아, 물론 그때도 그랬죠. 음음음.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럴 때도 있어요. 아, 이 작품은 약간 벌써 받은 줄 알았는데 이제 음, 받았네? 싶은 음.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제 작품 얘기 아니고요. 좋아할람 같은 경우는 음. 어? 천경 작가님 이번에 받으셨어? 이런 음.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천경 작가님이 <웃음> 벌써 앞에 두 번이나 받으셨어요. 어, <웃음> 네. 이번에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아. 오늘의 운영은 아. 세 번째십니다. 그렇지. 다른 작품으로 네. 들을게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그 선정위원분들도 심사기준의 완성도, 창의성, 동시대성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춘 작품들이 너무 많아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발함으로 승부하는 작품보다는 충실한 자신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음. 철학으로 독자들을 만나는 그런 작품들을 선정했다 라고 아. 말씀하셨어요. 특히 올해 선정된 작품들은 대중성과 작품성 그리고 오늘의 우리를 들여다보고 타인과 나의 세계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탁월한 작품들이라는 평가도 남기셨습니다. 아 정말 오늘의 우리만화는 선정하는 거 과정을 네. 제가 이제. 들어가 보잖아요. 네. 그 에디터 님도 한번 참여 본적 있죠. 저 매년 참여하죠. 매년 하나요? 네. 작년에는 3차였고 올해는 1차 했습니다. 어, 그 1차, 네. 그1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가잖아요. 네. 저도 한번 참여를 해서 네. 2차 때 한번 3차 때 한번 했나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석에서 작가님 몇 명이 이렇게 있었어요. 윤필 음. 형하고 네. 야옹이의 힘둥이 윤필 형하고 네. 호를그리억수 형하고 네. 그다음에 꼬마비 형하고 저하고 내시석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네. 다 되게 친합니다, 여러분. 되게 친해요. 그래서 막말도 하고 편합니다. 네 거기서 아 이번에 그 수상 그 시상 그 뭐냐 선정하는 데 선정 위원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그 회의하고 왔다 음. 뽑고 왔다 그랬더니 바로 꼬마비 형이 네가 뭔데 <웃음> 그러면서 나한테 여기서 너만 못 받아본 상이야. <웃음> 아. <웃음> 왜냐면 그세 사람 윤필, 꼬마비, 엮수씨는 그러니까, 받아봤거든.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그걸 느꼈어요. 어다 받으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그말그 그러니까. <웃음> 그 말을 듣고 <웃음> 네. 그래서 할말 없는 거예요. 그데 네. 아, 만화가 아닌 분들도. 좋은 의견 내고 오는 거예요 곧이야 네. 형. 그런 거라고! <웃음> 학자도 가고, 이론가도 가고, 독자도 가고, 다 간다고! 막 이렇게 그 있잖아요. 버럭 버럭 패배. 네. 자 그래서 약간 화면 지는 거죠. 버럭 패배를 해서 사정없이 지고 왔거든요, 그날? 음. <웃음> 그리고 1년 반 뒤에 받게 됐죠. 음. 받는 날 전화했어요. 나도 이제. <웃음> 나 이제 껴주는 거야? <웃음> 너뭐돼라고 해. 을나뭐돼라고나 <웃음> 뭐야. 어나뭐나서나바디야 하려고 이제 전화했다가 어, 그리고 전화를 하, 전화를 하는 졸렬한 짓으로 네. 두 번째 패배를 당했죠. 아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공화병 잘 지내나? 어, 보고 아 근데 있네. 진짜 선정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 진짜, 어려워요. 아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끝까지 논의를 하고 네. 고르고 또 고르죠. 음. 하... 3 차도 되게 힘드니까 음. 저는 이제 1 차를 해서 이번에 아, 1차는좀 마음 편하게 하겠지? 아닙니다. 아차 진짜 힘들죠. 1차.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후보작이 삼천 작품이에요. 야. <웃음> 맞습니다. 음. 하지만 언제나 왜냐면 상의 무게라는 것은 역대로 받았던 작품들이 말해주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대충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한 음. 음. 남자 특상 받고 바로 전화. 한 <웃음> 남자기 때문에. 또 어려운 작가님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받으실 때 본인이 사회 보지 않으셨어요? 네. 네 수상자 이종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받았죠. 아 근데 저는 만화의 날 만화의날 그 사회를 올해 안 봤거든요. 음. 그게 7년 만에 한번안본 거예요. 음. 올해가 대전에서 해가지고. 제가 7년인가 8년 동안 매년 만화의 날 음.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매년 오늘의 우리 만화 음. 발표를 제가 이제 읽는단 말이죠. 음. 작년에는 제가 읽고 제가 셀프 추상했던 색다른 종류의 간지를 음. 음. 저, 저번에 그 이명재 작가님하고 네. 덕몽어스에서 만났어요. 음. S.F.워드 수상하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네. S.F.워드 심사위원장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만났는데 그덕몽어스할때 한번 안 주게 드리겠다. 덕몽 <웃음> 어몽스에서 만났는데 제가 예전에 네. 최화정의 파워타임 음. 그, 그 빅픽 라디오 빅 라디오 네. 빅 라디오에서 이제 위아더 좀비를 되게 막 홍보한 적이 있어요. 네. 들으셨나봐요. 음. 온 가족이 같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덕몽어스에서딱 만났는데 서로 이제 말은 못하고. 네. 내가 다 죽었다는 위령이 되잖아요. 네. 위령길이 말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이미 죽어 있던 이명재 작가님이 위령센터를 쓰고 줘 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는 <웃음> 그 거예요. 그래서 아, 몽어스에서우애를 다지는 음.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다섯 분의 작가님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만화갈판 페이지에 가시면 그 심사위원들이 요구해서 리뷰를 쓴게 있고요. 네네, 그리고 네네. 아쉬운 작품들이또 있어요. 그죠. 상 받았으면 음. 좋겠는데 이 작품들이 너무 세서 유기칠이막히게 하는 작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 그런 작품들을 또 선정해서 올려놨습니다 네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이것도 <웃음> 좋은 뉴스입니다 no, 네네네. 네. 만화의 날에 또 공로상을 줍니다 만화교육자 다섯 분이 공로상을 받으셨어요 네. 네 22회 만화의 날 공로상 수상자로 고경일, 박이나 송기환, 최호철, 한창환 선생님이 선정되셨습니다 음... 네딱 보면 이제 한 가지 카테고리로 묶이는 분들이네요. 네, 만화 교육을 하시던 분들, 교육자 출신들이죠. 네, 그렇죠. 음. 어 공로상은 당연히 오랜 세월 동안 만화 산업 창작 이런데 헌신해 오신 만화계 종사자한테 수여하는 상이고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그 특별 공로상을 받았는데 이, 아 받으셨죠 예전에. 네, 어. 매년 공로상을 받는 받는 분들을 볼 때마다 네. 앞으로 더잘하는 뜻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어, 네. <웃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뉴미디어 쪽에서 네.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던 음. 다음 세대란 느낌으로 업계가 감사를 표하는 자리를 전 기억하고 있고요 음. 항상 공로상을 시상할 때 보면 업계가 이 사람들에게 감사한다라는 음. 리스펙트의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음. 가끔은 한 분에게 드리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다수가 받게 음. 되는데 그때 받으셨던 기억이 나고 제가 그때 음. 발표했으니까 네, 맞아요. 이분들도 사실은 여러 지역에 여러 그 정말 각자의 필드에서 음. 열심히 작가들을 양성했던 분들이시죠. 실리스 예, 예. 음. 회장님이 현재 한국 웹촌이 우리나라 콘텐츠의 선두에 서서 전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 다양한 소재를 뛰어난 상상력과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나간 작가들의 목도 크다. 네. 하지만 어, 1990년대 초반까지 만화 교육에 불무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에서 네네, 만화 네. 이론을 정립하고 세계적인 교육을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온 이분들의 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네. 선정의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섯 분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분들 네. 외에도 만화 교육의 일선에서 굉장히 많은 작가님들을 배출하신 좋은 교육자분들 분명히 음. 있으십니다. 그쵸. 그분들께도 그 같이 감사드리고요. 네.